여름에도 딱일런 식이요. 그래서 죽지도 않고 뭐 죽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심을 짓고 살만한 데가 이렇게 키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안쪽에다가 또 와인고 같은 것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엄청나게 넓었는데 지금 뒤에도 보시면 원래 이렇게 공간이 있었거든요. 근데 사람이 워낙 좀 너무 많이 온 너무 이렇게 다 가다 보면은 길려버릴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해가지고 이렇게 막아 놨는데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돼있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여기로 오시면은 와인 저장고도 따로 있었거든요. 아직까지도 굉장히 계속 발굴되고 있고 여기 이제 특별히 사람들이 잠잘 때 이런 데서 잘썼었는데 구멍 같은 거 많이 뚫려 있는 게왜그런